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들때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왜 나는 스피치 열심히 연습했고 발음 연습 열심히 했고 목소리 바꾸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해봤자 오히려 나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어렸을 때 습관이 잘못 형성되면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습관이 몸에 체득, 체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 배우면 성인이 돼서 잘못된 거를 고치기가 힘들어. 힘들죠? <웃음>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한 습관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 습관 바꾸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방법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계속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100이면 100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목표의 설정입니다. 목표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는데 내가 앞으로 쭉 나아갈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뒤로 백하고 있어. 우리 내비게이션 타고 막 운전하다 보면 은 어느 순간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해드립니다 뭐 이런 멘트 나오잖아요 아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제 경로를 탐색하고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탈했는데 내가 이탈한지 모르고 쭉그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에 그 끝점 가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목표를 제대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을 해요 프로와 취 취미는 이갭 차이가 상당합니다. 나는 취미로 하지만 목표 설정이 프로예요. 요만큼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 하나하나. 그럼 내가 나는 프로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미로 하고 있지만 프로의 목표 설정을 하면서 다가가는 그 마인드와 텐션은 취미랑은 이미 시작 점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 짧고 굵은 건가요? 아니면 가늘고 긴 건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풋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할수록 힘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목표를 높게 설정해 놓고 요만큼 노력할지라도 이미 목표가 높기 때문에 요만큼이 굉장히 큰 수치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어 나는 일주일에 한번 연습을 할 거야 이거랑 내가 매일매일 연습을 할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할 거냐면 30분씩 굉장히 집중해서 연습을 할 거야 이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엄마가 못 봐주니까 내가 봐주면 좋은데 내가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학원에 가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와라 너 스스로 공부 못하니까 학원 가서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학원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 가서 그 같은 시간에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 우리가 주고 5일 동안 피아노 학원 가서 태권도 학원이 매일 주고 5일 동안 매일 같이 가서 그 동작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절차 기억 학습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화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저의 모든 수업 방식은 절차 기억 학습법이에요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한 번에 딱 보자마자 잘못된 방식을 수정을 해줘요 수정은 그날 코칭 1초만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초만에 바뀐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지라는 거는 결국에 내 습관을 바꾸는 거고 뇌의 명령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내가 제대로 알려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계속 이거를 쌓아 나갔을 때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처음 알려드린 그 방법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을 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달라요. 같은 교수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도 이 받아들이는 학생의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표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얼마나 주기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굉장히 했고 굉장히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는 조금 잠시 쉬는 게또 좋습니다 이때는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면 결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방법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고치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그 다음에 나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어 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법의 오류를 해결해 나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한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봄인데 하시는 일들 다잘 되시길 바라고요. 일어서라는 온라인 코칭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줌 예약하시면 바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동영상 강의 꾸준히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화이팅!